안녕하십니까 마스터왕TV 시청자여러분 어 마스터왕TV가 드디어 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지금 보니까 마스터왕TV를 제가 유튜브 채널을 2009년에 개설을 했더라고요 2009년에 개설을 했으니까 12년 강산이 한번 변할 이 시점에 드디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구독 덕분에 또 택견에 대한 많은 관심 덕분에 이렇게 구독자 5만 명이라는 정말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음,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숫자일 수도 있지만 택견이라는 정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택견하는 사람들 외에는 정말 택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뭐이 채널을 막 크게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 채널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사람들한테 좀 택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와 5만명이라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음, 택견의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는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택견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많은 응원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만 명을 달성했기 때문에 어, 선물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선물을 받고 싶은 분들은 예, 숫자 1, 2, 3 예, 먼저 첫 번째 댓글을 다신 분은 1두 예, 번째 댓글을 다신 분은 이, 이렇게 숫자를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께 어네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 3등은요. 네. 자, 이 밴디지인데요. 밴디지를 두 분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등. 네, 2등은 태권티셔츠. 네, 태권티셔츠도 두 분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등 네, 대망의 1등은 여러분들 이거 그 저희가 예법 태경 견주기 할때 쓰는 그 쿠도에서 쓰는 쿠하고 비슷한 그 프로텍트 기어인데요. 네, 이거 엄청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엄청 비쌉니다. 네, 이거 대망의 1등 한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는 크게 쏘는 겁니다. <웃음> 네, 여러분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 요, 최근에, 우리, 그, TK파이터가 또, 그, 제 구독자를, 저희, 제 채널에 구독자를, 이렇게, 여러분들을 오게 만드는 데 큰, 예, 역할을 한것 같아요. 우리 TK파이터 쪽으로 와보세요. 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TK파이터입니다. 구독자 5강명 네. 축하한다고. 얘기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웃음> 그리고, 본인 채널도 한번 소개를 해야되요 아, TK파이터 TV라는 채널 을 지금 조금씩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 TK파이터 최창희 선생도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네, 우리 TK파이터 TV 맞죠? <웃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터왕TV 채널을 키우는데 아주 어, 큰 지대한 공을 올리신 분이 있죠? 우리 김영욱 선생 님 카메라 잠깐 넘겨주시고 네. 김영욱 선생 님 이쪽으로 좀 오시고 네. 자 김영욱 선생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아, 자기 소개 해야죠 네 저는 태권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김영욱입니다 네그 김영욱 선생님 저하고 항상 같이 운동하고 있고요 사실 어, 제가 편집을 전혀 하지 못할 때 유튜브 제 마스터왕 TV 유튜브 어 채널에 거의 초반의 모든 영상은 다 우리 김영욱 선생님이 만들어서 올려준 영상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오늘의 마스터왕 TV가 있는데요. 항상 같이 열심히 훈련하고 예, 그러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있으신가요?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관리를안 하시면 보니까 관리를 안 하시네요. 자, 우리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서 김형 검색하셔서 <웃음> 많은 친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정말 이제 수련 다 끝나고 네. 제가 이제 그 전수관 청소하기 전에 이렇게 그 유튜브를 딱 들어 봤는데 5만 명이 딱돼있더라고요아 순간 너무 기뻐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계속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택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그 댓글에 숫자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